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선입한다.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, 주,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.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제1항 기간을 주,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여기에 의해서 계산한다. 제2항 주,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,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에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. 제3항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.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이길로 만료한다.